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볼 로고는요 요겁니다 나 혼자 산다 로고 참 예쁘고 귀엽잖아요 자이 로고를 제가 직접 비슷하게 따라 만들어 봤는데요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살짝 느낌도 좀 새롭고 그리고 신박한데요 자 이런 느낌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원 도형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도형 삽입 도형 원도형을 일단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크게 키워서 정원의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딱 맞춰져야 되겠죠 살짝 요런 형태네요 자 이렇게 똑같이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중앙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런 모양도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모양 지금 또또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직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어? 직사각형만 그려서도 될까요? 자, 직사각형만 그려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이 원과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사각형을 도형병합이라는 걸 해줘야 해요 이 도형병합이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에만 있는데요 자, 이두개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 그리고 왼쪽에 도형병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각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 모서리가 살짝 둥근 이런 도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게 첫번째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또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를 더 그려줄게요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복사를 일단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번 살짝 이렇게 겹쳐지는 듯한 모양으로 해주고요 이렇게 살짝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뒤에 이제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여기 3개 가면 여기 스포이드 기능이라고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부터 존재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스포이드 기능을 통해서 스포이드를 콕 찔러서 일단 뒤에 있는 이 배경만 콕 찔러볼게요. 색깔이 추출되죠? 자 우리 안쪽도 마찬가지로 선 없음 스포이드 콕 찌르면 이렇게 스포이드가 색깔이 딱 추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선 없음, 스포이드, 콕 찔러서 색상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얼추 좀 비슷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 있는 굴뚝까지도 만들어주면 거의 끝이 나는 거죠. 자, 여기에 삼각형 형태로 일단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그만한 이 삼각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삼각형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나마 좀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려면 진짜 힘들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조금 모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전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꺾어줍니다. 자, 그러면 좀더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색상을 겹쳐줘야 하기 때문에요. 마우스 오른쪽 선 없음. 스포이드 다시 한번 콕 스포이드 콕 찔러줍니다 그리고 요건 맨 뒤로 보내기 이것도 맨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네요 자 요렇게만 하면 일단 1단계가 성공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복잡한 과정이 좀 있었죠 자 일단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도형 병합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 그 도형 병합 기능을 꼭잘 아셔야 되고 그 부분을 꼭 천천히 보시면서 복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안쪽에 있는 이 글과 그리고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 볼 건데요. 일단 글부터 적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따로 입력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글꼴은 나눔, 스퀘어체, 엑스트라, 볼드체로 썼는데요. 꼭이 글꼴이 아니라 다른 글꼴을 쓰셔도 상관이 없으시니까 뭐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로고 같은 거는 굳이 똑같이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만의 뭐 스타일도 있지만 저는 여기 있는 이 곰돌이와 집 아이콘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저는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벨 적어볼게요. 배어라고 적었더니 이 곰돌이와 관련한 이런 아이콘들이 많네요 자 여기 있는 이 곰돌이 아이콘을 선택해 볼게요 눈 표시를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여기 는 PNG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512 사이즈로 누릅니다 그리고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아이콘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어,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도 딱 흘겨보면, 어, 이거 뭐야? 똑같은 이미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이 파일은 제가 이벤트 형식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뭐 제가 블로그에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로고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로, 여러분들의 멋진 로고, 유튜브 로고 만들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삭 이지쌤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